아, 어, 오늘서부터 성경 인물 시리즈를 하겠는데요. 음, 성격에 대한 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시리즈를 시작해고 성경 인물 시리즈 1편 바울과 베드로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민과 갈등은 어디서 올까요? 성격 문제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성격이 달라서 이혼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그 성격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고 어떤 것이 있는 건지 한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면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좌측에 있는 것은 에르메스 버킨백인데 아, 홍콩 크리스티공 경매에서 4억 2,220만 원에 낙찰된 가방입니다. 오른쪽은 똑같은 백이지만 7만 4천 원 정도 어, 우리나라에 서해서 뭐 어떻게 더싼 것도 있고요. 2만 원, 만 원짜리도 가방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왜 똑같은 백인데도 불교하고 어떤 것은 사억이 넘고 어떤 것은 몇만 원짜리, 단돈 만 원이 되는 것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은 왜 내가 나는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 보면 토기,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갖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 어, 하나님이 그 토기를 만들 때 너는 이런 이런 용도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명을 갖고 너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에르메스 백이야 난더 값어치 있는 백이야 난 그런 백이 되고 싶어라고 하면서 상대편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이런 갈등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철학자 프린스 베이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가 없는 곳에서는 질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비교하는 곳에서부터 우리는 갈등이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자 그러면 성경 인물에서 한번 베드로와 어, 사도 어, 베드로와 베드로와 바울,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갖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물을 비교해보면요. 활동 시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태어난 건 에이저 바울이 약간 나이가 적은 거로 나왔고요. 에이드 5년경에 출생됐고요. 베드로는 1년경에 출생됐고 죽은 시기는 뭐한 거의 비슷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만남은 맨처음에그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예수님의 적대자에 있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회심하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처음서부터 제자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수제자로서 생활을 마감을 했습니다. 직업은 그 베드로는 신학자였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신학자였고 베드로는 어부, 어부였습니다. 순교 시기는 네로 황제 같은 시기에 순교했고요. 순교 상황은 참수를 당했어요. 목잘림을 당한 삼촌을 당했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사명을 닫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만남서부터 또 전도 방법서부터 그다음에 죽음의리까지 모든 것이 틀린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토기를 만들었을 때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이, 어, 베드로와 바울, 바울과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 나타났었는데 그것 좀 다릅니다. 무슨 이유가 뭐냐면 성전 미문에 어, 이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저, 쓰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방법 자체가 두 사람이 다 달랐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8,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돼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네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요한과 같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 얘기했습니다. 를왜 똑같은 상황인데 왜한 사람은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왜 많은 얘기했을까요? 를 내한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성격 차이다. 그리고 전도 방법의 자,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 자체가 다 다르다. 또 사명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성격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사원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BC 493년경에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바람, 물, 불. 흙, 4계 원소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과거에 그몇년 몇 전에, 아, 십몇년 전에 그 제오원소라는 그 영화가 나왔었죠. 거기에 저 바람, 물, 불, 흙, 플러스,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제오원소라고 해서 그, 그저 영화가 어리드 영화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에, 모든 만물을 생성하고 소멸하는 데에서는 이네 가지 원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 내용이 이 사상이 2000년 동안 서양 사람들의 기본적인 물질적 어, 물질관으로서 개성이 되었습니다. 그다, 그거갖다 뭐냐면 그 히포크라테스가 BC 460년에 태어난 히포크라테스가 어, 그 초이섬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왕실 의사였습니다. 그이 사람이 태어나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사람은 구성되는 것은 물, 혈액, 그 다음에 담즙이 있었다. 그래서 흑담즙과 이게 그 황담즙은 나눠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물 그다음에 혈액 그다음에 흑담즙 황담즙은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만약 이런, 이런 거죠 어제 환자가 있어서 그 치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낳고 어떤 똑같은 약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낳고 어떤 사람이 안 낳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것은 사람마다 가장 기질이 차이가 있다. 그것을 구성하는 것은 체이라는 것인데 그 체의 학이다 다르다고 라얘기합니다 다혈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혈액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점액질은 것은그 끈적끈적하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체의 조화가 깨졌을 때 병이 생긴다고 이 히포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의 아버지 죠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빛시저 300년경, 350년경, 그동, 그 당시에 300년, 350년, 그때 뭐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열과 냉과 건과 습이다.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사원소설 그대로 인정을 하고 습함과 건조함, 차가움과 뜨거움이 네개 성질이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도표를 보면 불, 흙, 물, 공기 이게 네 가지 원소가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를 거기에 십포크라테스가 아, 아, 이렇게 나온 거죠. 십포크라테스가 어, 점액, 물과 그러니까 그 점액과 혈액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담즙으로 되어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어, 물 대신 그 흙, 흙담즙으로 강조를 했죠. 그래서 황담즙, 그 뜨겁고 건조하고 흙담즙은 차고 건조하고 점액은 차갑고 습하고 피는, 점액 혈액은 뜨겁고 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냉건 열건 냉습 그것을 얘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체액을 따른 성격 유형의 분류가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갈레누스가 어, 어떻게 갈레누스가 그 다음에 다혈형 우혈형 담즙형 점액형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재마 선생께서 님 천저 천팔백팔십육 년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가지 유형으로서 사상 의학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원생이 얘기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들고요. 이그 다음에 1928년도에 윌리엄 마스턴 교수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죠 이분이 변호사며 거짓말 탐지기 개발자고 원더우먼 만화 원작자면서 이런 심리학자 이런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그 사체액서를 기본으로 해서 네개의 모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948년도에 8년도, 45년도 그정도의어마이너스와 브릭스 그러니까 모녀 관계죠. 브릭스 엄마하고 마이어스가 그 딸인데 그 모녀 관계가 유형의 기본을 유형의 성격 유형 분류를 근거로 해서 MBTI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 외향과 내양이 있고 감각과 직관이 있고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이란 네 가지 심리적 선호 형향 성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팀 나일이라는 분이 그 기독교 목사하고 소설가였는데 이 사람이 다열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열질은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며 감동적이다. 그다음에 담즙질은 매우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리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점액질은 내성적이며 여성적인데다 치밀한 성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우울증은 기분이 자기 내면에 있고 감성적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한 스무 가지를 갖다 정도 그 강점 강점과 약점을 얘기해갖고 저 발표를 했죠. 자 그다음에 이 통합적인 근거를 우리가 보면. 그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보카테스의 담즙질 다혈질, 천맥질 우울질을 기본으로 하고 이재마 선생의 사상치질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봤더니 그 윌리엄 마스턴 교수 디스크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요네 가지 분류를 기본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MBTI 16가지와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 8가지를, 18가지도 있지만 우리가 네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 내 성격 에너지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외형적인가 아니면 내형적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나는 외형적이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고 계신 분도 내가 외형적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외형적인 거 내가 여섯 가지 특징은 뭐냐면 빠르고 낙천적이고, 그 다음 에너지가 넘치고 적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외형적인 사람들이고요. 내형적인 사람들은 느리고, 조직성이 있고 근심이 많고 맛이 못해서 쫓아서 가는 사람, 그다음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향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빠르냐 느리냐는 보시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일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이걸 한번 볼수 있습니다. 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형식을 중요시 하겠냐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중요시 하겠냐 계획. 프로젝트, 과정, 성과를 중요시 시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떤 걸 중요시 여기냐 그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 중심의 여러 여섯 가지 과정을 내가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하면 일 중심이고요. 사람 중심인 사람은 인간관계나 관심을 보고 상대 방과 공유하고 감성을 느끼고 찡하고 우정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일 사람 중심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그 직장을 생각하다 보면 일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지만 그건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인데 이것 말고 내가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것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은 그 위에 끌고 다니고요. 한 사람은 끌려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빠르면서 일 중심인 사람은 D형 맨 위에 좌측 왼 좌측 위에는 뭐냐면 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D형이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오른쪽은 어 빠르 빠르면서 사람 중심의 사람을 I형 사교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느리면서 사람 중심의 사람을 안정형 S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C 그늪 느리면서 일중심인 사람은 신중형이라고 해서 C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D형과 I형은 환경에,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C형이나 S형, 그러니까 C형, 신중형과 안정형 경우, 경우는 어, 환경을 갖다 순응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이 D형 같은 경우는 환경이무작게적대적이고요 그다음에 I형은 환경에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S형은 환경에 순응하고 그다음에 C형은 환경에 무작 비판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격적, D형 은 공격적 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I형은 개방적 비통정, 통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용적 비통정,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 시형 같은 경우는 비판적 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DISC 네 가지 기준을 해갖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을 보면 이겁니다. D형 같은 경우는 진취적이고 결단력 있고 통찰력 있고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추진력이나,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고요. I형 같은 경우는 설득력과 감화력, 영향력, 화해와 조절. 인간관계가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 사람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설득하고 이런 사람을 I형, 사교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형 같은 경우는 성실하고 안정감 있고 협력적이고 팀중심.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시형 같은 경우는 무작의 세밀하고 완벽 을 추구하고 분석적이고 책임감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걸 우리가 시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시형이라고 C형,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봅니다. 단점은 뭐냐면 D형, 주도형 같은 경우는 무작의 공격적이고 오만하고 그다음에 충동적이라는 것이 그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 충동적이고 이런 것이 단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장점으로 저 단점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형 같은 경우는 그 설득력 있고 가마력 이 있지만 말만 앞서고 변덕스럽고 산만하고 또 유혹에 약한 그런 것이 아이형의 약점으로 보고요 사교형이 약점입니다. 그 다음에 SN 같은 경우 안정형은 성실하고 안정감이 있고 팀 중심이고 충성심이 강한 반면에 단점으로는 뭐냐면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요. 그 다음에 고집세고 이익에 약한 거, 자기가 이익에 이익 손해보는 것은 결투하지 않는 것이 이제 S형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형 같은 경우 세밀하고 완벽하고 분석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울하고 비판적이고 내성적이고 부정적이고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고 비사교적인 사람. 그렇게 보는 것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뭐냐면요. 새로운 걸할때 그때 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 가장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 전도여행할 때 3차 전도여행할 때 같은 이유가 32만 킬로 정도를 갖다 갔던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일을 할때 계획을 수립할 때이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쓰느냐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과 목표와 힘과 능력을 갖다 어떻게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 그다음에 아형 사교형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것을 에너지를 어 발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 설교할 때 3천 명씩 또 5천 명씩 그 세례를 받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말을 잘하고 그다음에 어, 상대 사,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을 많이 했다. 그다음에 S형은 뭐냐면 자기만의 조용한 환경 속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데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어, 자기 일을 하는데 무작위 완벽을 추구하는 이거 저이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시형, 신중형 어떤 경우는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떤 거냐? 이용당할 때, 그 다음에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지루해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어, 어떤 수업을 들어갔는데 너무 지루하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잘그 싫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절, I형, 사기형 같은 경우는 거절이나 무시당했을 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이럴 때, I형 같은 경우는 그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형 같은 경우는 비난을 받는, 받을 때, 그 다음에 상황이나 조건들이 변화할 때, 어, S형은 안정적일 것을 원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변화가 있고, 뭐가 결정해야 되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C형 같은 경우는 안정을 이룰 때,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사생활이 노출될 때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자, 또 두려움을 느낄 땐 목표가 상실되고 스케줄이 없을 때, 비난이 되고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어, 그럴 때 많은 것을 저 일이 생기는데 사도가 그러니까 사울왕, 사울왕 같은 경우 그 어, 다윗과 비교되고 자기가 통제권을 상실하고 막 그랬을 때 비난받았을 때 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랬을 때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다음에 동료, 아형, 사기형 같은 경우는 동료가 상실되거나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회적으로 거부당했을 때 무지하게 힘들어합니다. 그다음에 S형 같은 경우는 안정, 안정형 같은 경우는 압박하고 갈등되고 결단할 때 긴장감을 필요로 할때 그때 무지하게 힘들어하고요. 그다음에 C형은 배신, 공개, 오해, 비판당했을 때 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아형과 C형 같은 경우 아형만 있으면 요 자살을 안 합니다. 근데 시형이 같이 있었을 경우, 시형이 있을 경우, 시형이 배신했고 공개당하고 오해받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거부받고 인정 못 받을 았때 시형은 그 아이형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복합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살을 이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그바울의 사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보는데 사도 바울은 담즙 우울질 D형 시형, 그러니까 주도형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신중형 고결시 같이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요, 목적의 시에 뚜렷하고 섬세한 사람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위험 그런 사람이다. 근면하고 유능한 사람이며, 영리하고 분석적이고, 또한 그 또 반면에 단호한 것이 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지도자로 개발시켜고 자기 개발을 무제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논쟁하려고 하면 손해를 본다. 왜요? 이 사람은 충동적이고 주도적이고 또한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논쟁할 경우 손해를 본다. 그다음에 도전적이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까지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사람과는 논쟁하는 것이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매우 경쟁적이고 힘이 있다. 그다음에 칭찬과 꾸중을 동시에 할수 있는 독재자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다음에 적이나 분노를 품고 있다. 그래서 잘못되고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가 실증을 느꼈을 때 그때 뭐 어떻게 합니까? 폭발할 수 있다. 분노를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성격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테판을 죽인 바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도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사도 바울이 그, 그 세례 밖에 이전의 이름의 사울이죠. 사울이 스테판을 갖다가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일조라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는 잔인하리만큼 열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만남도 어떻게 만났냐면 베드로하고는 틀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주 극적으로 만드죠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죠 다메색 도장에서 눈을 아주 빛을 통해서 눈을 멀게 해갖고 이 사람이 정말, 정말 좌절을 느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죠 자,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한늘로부터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뭐라고요?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는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라고요. 합니다. 그렇게 만나서 만남도 극적으로 아주 자극적으로 만나죠. 자 그다음에 회심하자마자 이 사람은 전돌나갑니다. 자, 예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간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색에서 전도하다. 사울이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자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충정적이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부르드족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심하자마자 곧바로 전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바오를 두려워하다. 어, 기존 12제자들은 바오를 무워했습니다 왜? 스테판을 죽이고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으니까. 무작위 두려웠습니다. 행, 사도행전 9장 2 6절2 7 절을 보면 사울이 예살렘에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제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왜요? 스테판을 때려 죽인 사람이 장본인이었으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속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환이라고 나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어,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기 신을 자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업적이 돼서 무재하게 중요시했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도형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장 3절 5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수확을 받았다. 그렇게 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지라 사람을 주위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다. 스테판까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요. 그러면서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끌어다가 형을,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히브인 중에 히브린이다.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난 이스라엘인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 오게 갇혀봤어? 그리고 나도 매도 무지 많이 받았어.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아 봤어. 너 맞아 봤어? 이런 겁니다. 자기의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번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은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었어. 너 그렇게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고린도서 11장 26절 30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 전도행 할때그 바울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처럼 자기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다녔다. 그 다음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 외에도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속에,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여 염려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항상 신경 쓰고 염려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주도형은 자기를 갖다 자랑하고 자기 업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무척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면 서신서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서신서를 보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 서신서는 13가지 서신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C형이 있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말은 잘하지 못했지만 논리적으로 이 글을 상대편에 써서 상대편에 전달해 주는 것은 무작위 기가 막히고 잘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서신서를 보면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뭐 해라. 항상 명령형과 주도형과 누구를 만나라, 어디를 가라, 이거 하면 안 된다. 항상 명령조로 항상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 항상 뭐 못하면 뭐못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표현했던 것이 바울 서신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일터 사역자다. 이 사람은 남들이 주는 돈을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남한테 신세받는 것도 싫고 남한테 그 도움받는 것도 싫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혼자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가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도여행까지 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바울의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의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매 생업을 같음으로 함께 일함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 3 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나옵니다. 그 뭐예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 가죽 공예를 가죽을 갖고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매하니라고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뭐예요? 가죽 이, 이 천막 장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일이나 이럴 때 가서는 어때요? 안식일마다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유경이 나옵니다. 또 바울과 마가의 갈등 사도행전 1 5장 보면 바나바가 바나바가 뭐했습니까? 제자들과 여러 가지 교회에도 가서 항상 자기를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을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 중인데 바나반데 그 사람과도 뭐예요? 갈등을. 기릅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바나바는 마가라는 노안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반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남. 함께 일어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이 닫투어. 여기서 서로 심이 닫았다고 얘기합니다.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르로 가고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번 싫다고 딱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많은 바, 바나바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도했던 바나바에도 불구하고 다툰다는 얘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뭐예요? 그 상대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타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자기 힘들다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디모데우서 4장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 속에서. 자 누가와, 누가만 와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뭐예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는 어떤 겁니까? 마가도 마찬가지 나와 일에 있으면 과거의 적도 내가 친구가 될수 있는 사람 어떤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 긍정적으로 보면 일을 위해서 어, 적과도 동침할수 있다 적과도 타협할 수 있다고 라 보는 것이 이, 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어, 바울과 베드로가 만났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보통 유대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 우리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례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받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 할례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을 때 참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냐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의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할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주장을 해 갖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일그 할례 그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그 동의를 받죠. 그러음데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9절에서 믿어놓너 그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 어,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이게 딱해 갖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지금 나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것은 이렇게 하자. 그러나 우리는 한 우리는 우리는 하니라. 하니라.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목매, 어, 목매어, 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 하는 것 그런 것만 우리가 감, 저, 하지 말게 하고 할래는 인정을 하겠다. 안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라고 이 예수, 엘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어, 바울이 베드로가 무슨 얘기냐면 그 안디옥교회에 오게 되는데 안디옥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데아즈 2장에서 보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라고 이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복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며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고보, 예루, 예루사,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그렇게 할례하아도 된다고 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슬며시 빠져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 바나바 또한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그들과 있는 것을 불편했다고 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냐면서 어찌 억지로 유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참망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자기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12사도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베드로를 갖다가 책망할 수 있었다라고 기각했죠 그건 무슨 뭐 어떤 겁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냐 주도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돼도 자기가 옳다고 신념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추진해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갈등이 생겼다라고 생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만약 베드로도 같은 주도형이었다면 싸움이 났겠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사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것을 피해갈 수 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것을 더 찾았다라고 봅니다. 자, 베드로를 갖다 보면 다혈, 담집질의 특징이 베드로입니다이 사람은 말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 도출시켜 준다. 그런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고 많기 때문에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병이 일으킬 때 뭐예요? 나한테는 음과 금이 없다.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예수구스테이로 명언원이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베드로의그 사교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외향적인 사람이고요 자신을 너무 노출시켜 불안정하게 느낄 수 있고 감정적인 문제로 화를 달래고요 가벼운 자극도 행동을 이어지고 자신이 잘못된 행동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람 말투수가 많고 이기적이고 의지가 약하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 그, 그 잡으러 왔을 때 누구예요? 그 제사장의 그 하인을 귀를 잘라버리죠 그게 뭐냐면 어 자기가 그 감정적인 문제로 화를 느낄 수 있는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의 만남도 이런 거죠 갈릴리 해변에서 딱옵니다 다른 얘기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죠 사람 만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하고 자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만나지만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로 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로 해서 자기 제자를 삼는 이런 게첫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다. 자 요한복음 1 3장에 보면 그 마지막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만찬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팔찌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바,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어, 근동지방에서 발이란 것은 아주 더럽기 때문에 하인들이 보통 다리를 발을 갖다 씻겨주는 거죠. 그런데 선생, 라피한테 자기가 스승한 스승이 자기를 갖다가 발을 닦아주니까 너무너무 황송해갖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 심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시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럼 너무 황당한 거죠. 발을 갖다 씻겨주지 말라고 막 하면 거절했다가 어, 너와 관계,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몸까지 씻겨주세요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사람은 오버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죠. 자. 충동적인 사람이죠 또한 이런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선 14장에 보면 그 호련이 제 바다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너무 놀랬다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내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실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열두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무리를 갖다 이런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작위 충동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이 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으로서 봤을 때무작에하게 충정적이고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무시 중요해서 그런 믿음을 자기가 갖고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베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종의 귀를 베다. 아까 감정적인 것이 앞서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말씀드렸죠. 요한봉은 18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가라고 왔을 때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잡으러 왔죠. 같이 제사장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오면서 이 말고라를 갖다가 너무 감정적으로 복받치니까 귀를 잘라버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칼로, 칼을 사용해서사람 칼로 망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고나의 귀를, 말고라의 귀를 붙여주시죠. 자 이것이 뭐냐, 무지하게 충동적인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고 얘기하죠. 마지막 만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갖다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 예수님 우리가 우리 배반 안 해요 그랬더니 너희가 너는 베드로 가딱 찍어서 얘기해서 너는 다 굴기 전까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도 깜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잡혀가고 이제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이그 망을 보러 상황을 살펴러 왔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이제, 불을 뺏어 는 사람들 앞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한 여정이 오죠. 너 갈릴 사람이지? 너 옛날 예수와 함께 갈었잖아 그랬더니, 뭐야, 베드로가? 아니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하죠. 그 다음에 7 0일째 보면, 다른 여정이 또 이제 자리를 옮겼죠. 안문까지 가서 갔는데, 다른 여정이, 너 나사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있던 사람이었지? 딱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하죠. 그 다음에 조금 후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74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이르되뭐요 예수님은 저주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게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말이 그대로 실현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5절에서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멀리 가서 혼자 가서 이렇게 볼 텐데 베드로는 뭐예요?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걸린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특, 그, 그, 아주 자,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수 있는 거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사람한테 손해를 볼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베드로는 설교로 3천 명에서 5천 명의 세례를 받게 하는 건가 있었죠. 자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4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아고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도수가 3천, 5천 명이 세례를 받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베드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베드로한테 이런 일을 하시죠. 사도행전 2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어 아, 이건, 이건 좀 잘못됐네요. 자, 내가 이, 게그 마지막 자리인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또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몬,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주님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결국은 관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여어봅니다 만약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할수 있겠니? 너꼭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이르실때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예요?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뭐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인간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예, 예수님은 항상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베드로는 베드로에 따라서 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베드로는 일에 대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고 예수님의 우리가 토기장이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어떤 그런 그 사명이라고 어드 어디, 어디 만드신 그 조건, 우리를 쓰기 시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어, 바울의 순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요 참수를 당입니다.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요? 해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똑바로 할 수가 없다. 왜? 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난 거꾸로 예수님처럼 줄 수가 없고 난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해갖고서 내로 황제 때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왜 기질에 따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발전해야 될까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만약 주도형이 그 교회 안내를 맡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9시까지, 아, 10시에 인데 10시 5분에 권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십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와요? 아, 빨리 좀 오시지.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주도형이라는 얘기죠. 근데 사교형들은 어떨까요? 어머, 권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 5분밖에 안 늘어졌어요. 5분밖에 안 늘었으니까, 그 자리 있으니까 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인간관계를 할수 있는 사람한테는 뭐를 맡겨요? 사교형한테 맡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갖고 추진하고 어떤 것을 돌파해야 되고, 어떤 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주도형이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 돼야 되느냐? 아버지가 만약 일 중심이라면 엄마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고 아버지가 사람 중심이라면 엄마는 일 중심으로 가야지만 그 가정의 밸런스가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각기 다르게 만드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